두고 가줄꺼야 내가 갖다 드릴까요? 양손 두고 가줄 여기, 이거. 이게. 이게 잡젓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한대요. 이게 잡젓이에요. 골고루 막, 이거는, 오만개 막 새우도 들어있고, 별골다 들어있어. 항색이, 뭐, 밴댕이, 뭐, 어? 여러가지 들어이게 넣어서 덜은게 잡젓이요. 얘 이리 하나씩만 넣을 거야. 이걸 하나씩만. 이게 2L짜리인데 하나씩만. 자다. 항상 넣도 이걸 항상 넣어. 음, 불러 버렸네. 아이. 이게 잡자선 곰이 팍 사갔는데 이거는 곰이 덜 사갔네. 음. 그리고 요거 멸치젓. 멸치자. 이렇게, 이렇게 넣니 얼마나 김치가 맛있겠어, 요 이거 딱한 통에 3만원씩 줬어요. 이거 멸치도 3만원. 근데 동네에서 살라 그러니까 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이 항상의 젖은요, 1년 묵혀, 1년씩 묵혔다 먹어야지 비린내가 안 나요. 전번에 에, 6월에 담았는데 벌써 끓였다 하는 분비린내 난다 그러는데 안사가서 그래요. 1년씩 묵혔다 먹는 거예요, 이. 이건 멸치 멜치, 멸치젓 멜치저, 멸치 젓기 다심 다심물 이, 이거는요 어.. 바로 이거를 김장태 쓸 거니까 이거 물을 좀 많이 부어. 요 올해는 속안 넣고 그냥 이거 젓국을좀 묽게 해가지고 담으라고 오래 두고 먹을 거는 물을 조금만 넣고 끓여야 돼요 안 안짝에, 짜게, 안 짜게만 쏘리면 돼. 이거 응. 응, 나면 되겠다. 자, 어디 갔지? 저갔어기다 이거는 폭폭 끓이면은 여기. 다 녹아버려요. 이거 뜨거울 때 나, 나, 내리는 것보다 다 식은 다음에 내린 게더 깨끗하게 내려져. 뜨거울 때는 미시한 살이 다 빠져. 그니까 이걸 바로 내가 쓸 거니까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 이거를 이렇게 부숴놓고 가만히 놔둬야지 저절로 빠지게. 어떤 분은 이걸 꾹꾹 누르니까 멸치 껍데기에, 백다기에 이게 창호지가 구멍 나갖고 막 지저분, 도로 지저분한 게 빠졌대. 가만히 놔둬야지 서서 빠지지. 구멍나면, 구멍난 대로 다 지저분하게 다 나가버리지. 자, 이따가 또 빠진 다음에 또 해야 돼. 이게 썩 빠졌네. 이렇게 잘 빠졌어요. 그러면, <놀람> 들어가보냐? 응. 빨리지, 이쁘지. 이게 더 빨리 할 건데, 물을 많이 타서 좀더 빨리 하는 거야.